오늘은 그샌드앤니어 알려드릴텐데 샌드앤니어가 어떤거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에 있는 내용을 내가 원하는 pc로 그냥 바로 옮기는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전에 스마트폰이나 pc에 있는걸 옮기려면 선을 연결해 가지고 그죠 찾아 들어가서 별도로 내가 그 파일을 다 찾은 다음에 일일이 찾은 다음에 옮겨서야 되는데 어이샌드앤네를 이용하면은 그냥 바로 어, 내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그냥 터치만 하면 바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고 얘는 기능이 딱두 개밖에 없어요 보낸다 받는다 딱두개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뭘 보낼지 보낸다 그 상대편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고 받으려 그러면 프로그램이 당연히 필요하겠지 그죠 그래서 양쪽에 프로그램이 둘다 설치가 돼 있어야 돼 양쪽에 제일 먼저 PC에도 그 샌드 앤 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PC에도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에도 설치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PC에서 어 PC 컴퓨터를 실행한 다음에 뭐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되도 상관없어요 뭐 가능하면은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크롬을 쓰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크롬을 실행하면 대부분 구글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샌드 앤이에요 네, 샌드 애니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구글 샌드 애니어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보이게 될 거고요. 이곳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을 클릭하고요. 어, 노트북도 아, 저 노트북인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스마트폰도 플레이스토어 가서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똑같이 샌드 애니어라고 네. 샌드 애니웨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샌드 애니어를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두개 중에 어디를 다운받든 상관없어요. 둘다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둘다 똑같이요. 자, 그러면, 일단 PC에서, 먼저 PC부터 가세요. PC에서 샌드 애니어를 들어가서, 들어가세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 보이죠?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클릭하면은, 웬, 어, 자, 모바일용 다운받을 거니, 아니면은 데스크톱용 다운받을 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항상 데스크톱용에서 윈도우즈용을 다운받아야 되죠, 그죠? 윈도우즈용.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윈도우즈용을 다운로드 합니다.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처럼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 무료 다운로드 확인해, 다운로드. 네. 예, 네, 실수하시 여기 왼쪽에 지금 다운, 노드 되는 건지 보이시죠, 그죠? 그니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다운로드 를 눌러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 그러면 웹상에서 바로 동작하는 거라서 대, 동작은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려 그러면 꼭 데스크톱용의 윈도우지용을 다운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데스크톱용 윈도우지용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쭉 설치가 돼서 이렇게 아래쪽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가 완료되면 얘를 설치하시면 되세요 완료되면 네. 자, 설치가 완료되면 얘를 클릭 네, 클릭 자 설치하시면 중간에 메시지가 하나 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는 예 누르,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스마트 서치라고 되어있는 부분 요거 여기를 체크 를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서치 왜냐 그러면 이 스마트 서치가 네 스마트 서치 라는게네 여기에 광고의 일조의 광고 광고라서 광고용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네 얘를 체크 해제하고 다음 그 다음에 설치 쭉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어서 메시, 메시지가 떴던거고 여러분들은 안뜰거예요 네. 자, 그리고 설치가 되는 동안, 예. 네. 자, 이거, PC용 설치가 되는 동안, 스마트폰용 설치하세요, 스마트폰. 예. 네. PC용 설치가 되는 동안, 스마트폰용 샌드 애니웨어도 설치하세요, 스마트폰용. 스마트폰용 샌드 애니어를 설치하면, 그, 그, 설치하고 실행하면, 중간에 막, 그, 그, 권한 막 요구하고 막 그럴 거거든요. 왜? 파일을 서로 주고받으려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권한을 요구를 할 텐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동작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어 특정한 권한들을 요구할 거예요 샌드 애니어에서 여러분들은 허용 눌러주고 체크 체크 확인 눌러주셔야지만이 샌드 애니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PC용 샌드 애니어를 설치했고요 스마트폰용 샌드 애니어 두 개를 다 동시에 설치했습니다 그죠 했잖아요 그죠 했으면 둘다 실행합니다 PC용도 실행하고 스마트폰용도 실행합니다. 자, PC용도 실행하고 스마트폰용 실행하면 자, 요렇게 이게 PC용 샌드 애니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게 스마트폰용 샌드 애니어입니다큰 차이가 없어요. 자, PC용 샌드 애니어 스마트폰용. 두개가 지금 따로따로 나왔죠. 그죠? 따로따로 네,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주 손쉬운 방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손쉬운 거. 내 스마트폰에 있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한 장을 PC로 바로 보내버릴 거예요.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을 내 컴퓨터로 바로 보낼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최근 있고, 사진 있고, 비디오 있고, 오디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사진 보시면 사진. 그럼 내 쪽에 있는 사진들 리스트 쭉 보입니다. 사진들이요. 사진들이 보이면 내가 보내고 싶은 사진이 한 장이 이렇게 나오 만약에 있으면 자 체크할 때 주의점 자 여기를 체크하면 이 날짜에 찍혀있는 모든 사진이 이 날짜에 찍혀있는 모든 사진이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 안에 자 보세요. 사진 안에 동그라미가 있거든 사진 안에 동그라미 여기를 체크하면 이 사진 한 장씩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할때그 날짜 전체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사진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 개 사진을 선택이 되는데 혹시나 실수로 내가 사진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하면 전체가 다 사진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아니면 백으로 나가서 다시 얘를 체크해 줘도 됩니다 여러분. 그니까 너무 그 내가 지금 현재 하는 화면이랑 보이는, 보이는 화면이랑 다르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똑같아요. 어쨌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보내기 보이세요? 보내기 여기. 화면을 보셔야 돼요. 화면을. 여기 보내기인데 왜 사람들이 보내기 누르세요? 그렇게 자꾸 여기를 눌러. 여기를 누르면은요 자꾸 그냥 이화면으로 돌아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를 눌러야 되냐 그러면 보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꼭 여기를 눌러야 된다고요 이 보내기 이 되죠 그죠 여기에 현재 3개가 선택이 되었고 용량이 이정도 됐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떠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보내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숫자가 6자리가 딱 나옵니다 숫자 6자리 보이나요 이 숫자 6자리가 나오면 이 숫자 6자리를 컴퓨터에 가서 PC에 가서요. PC에 가서 바기만 누르시면 돼요 받기 바기에이 받기 눌러, 숫자를 눌러주면 됩니다. 014178 요렇게 여기 지금 나와있는 이 숫자를 그대로 PC에 네. 그대로 컴퓨터 네. 그대로 PC에 바기 부분에 이 숫자를 딱 입력해주고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 쉬워요. 별다른 게 없어요. 내가 스마트폰에서 클릭한 사진을 또는 클릭한 영상을 이해되시겠어요? 보내기를 누르면 숫자 6자리가 나온다. 그 6자리를 이 PC, PC에 p c 있는 샌드 앤에의 바퀴 부분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다운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바로 다운로드가 되었는데 지금 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그러면 네가 받으려고 하는 게 이세 장의 사진이 마저 다 받을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받을 거니? 아니, 나, 원하는 것만 받을 거야라고 또, 여기서도 선택, 어, 선택을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받을 경로. 어디에 받을 거니? 어디에, 어느 경로에 받을 거니?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s a n d a n 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지정했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다운로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그 어, 아래쪽에 는 다운로드 버튼 누르는 순간 다운로드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어 만약에 폴더를, 경로를 바꾸고 싶으시면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폴더 그림을 클릭해서 내가 경로를 바꾸시면 되고요. 경로를 안 바꾸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다운로드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다운로드는 폴더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되는데 메시지가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보면 파일 목록 확인하지 않기 라고 하는게 하나 또 보이거든요. 보이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을 안 띄우고 확인 누르면 바로 다운 받을거야 그얘기예요 앞으로 앞으로 그니까 러 지금은 처음에는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매번 물어보는게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를 체크를 딱 해버리면 체크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고 바로 다운로드가 돼버리는거예요이해 되셨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쓰시는 분들이 어 그냥 바로 다운받을래? 아니면 내가 항상 확인하고 다운받을래? 라고 어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저는 다운로드 눌러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를 다운로드 누르면 저는 샌드애니웨어라 폴더에 다운이 됩니다. 여러분 샌드애니웨어폴더에요쭉 다운이 되고 자, 조금만 기다리면요. 은 PC에서는 요렇게 보낸게 완료가 됐네요. 아, 아, 스마트폰에서는요. 지금 완료 나왔죠. 그죠? 스마트폰은 완료가 나왔고, PC는 지금 현재, 예, PC도 지금 현재 완료가 됐네요. 전송완료. 자, 요렇게 전송완료가 나왔는데요. 이 전송완료된 것을 보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가지 방법. 어, 저를 잠깐, 화면을 잠깐 보시는게 좋으세요. 자, 첫번째 방법은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내가 이 전송된 내역에서 내역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전송된 것들이 전부 다다 그죠? 이 전송된 것들 중에서 필요한 전송된 내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오른쪽에 폴더 그림이 보이는 폴더 그림 보여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바로 내가 지금 이 사진이 저장된 폴더를 바로 열어줍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안그럼 찾아가셔도 되고요. 근데 찾아가는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찾아가실 때는요. 어쨌든 보는 방법은요.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보낸 사진의 세장이 여기 지금 보시면 사진 세장이 요렇게 제가 보낸 사진 세장이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샌드앤에어는 주고받는다라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쉬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반대로 이번에는요. 반대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어떤 거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번에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낼 거예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자 보세요 PC에서 보낼 때 여기 보내기라는 거보죠 보내기 메시지 있죠 그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거를 갖고 오고요 대신에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기로 들어야 되겠죠 스마트폰은요 주고받는 거 밖에 없다니까요 보내면 한쪽에서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한쪽에서요 자 그러면 PC에서 보내기 누르면 여기 파일이나 폴더를 끌어다 놓어서 해도 플러스가 어 있죠. 플러스를 눌러서 찾아도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플러스를 눌러서 요렇게 내가 선택해서 열기 눌러도 돼요. 요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 이 요렇게도 해 되고, 요렇게도 해 되고, 아니면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꾹 눌러서 요렇게 옮겨도 된다고 이렇게 해요. 갖다 놓아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요. 갖다 놓아도 요렇게 선택이 돼서 들어갑니다. 한번 똑같이 이번에는 PC에서 숫자 여섯에 나왔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에 가서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여기 받기 있죠. 받기. 네, 스마트폰에 받기에 가서 받기에 가서 숫자를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795에 네, 687. 79에 687 받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PC하고 스마트폰은 서로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료가 서로 옮겨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죠 네 여기는 자료가 이쪽 넘어갑니다 즉 제가 지금 장황하게 길게 천천히 설명을 드렸지만 딱 심플하죠 어려운 게 없어요 첫앞시간에뭐 했냐 그러면 샌드 애니어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PC용 샌드 애니어 설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용 샌드 애니어두 개를 설치한 거예요 둘다 설치하고 PC용은 당연히 어,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서 설치 해야 되고요 스마트폰용은 당연히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야 되죠. 그죠? 플레이스토어에서 그죠? 설치하면 되고요. 설치하면 샌드에는 딱 두가지 기능밖에 없다. 보낸다, 받는다. 보낼거면 보내기, 받을거면 받기 누르면 된다고 요 그렇게 하면 서로 자료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제가 어, 나중에 하시는 분들 실습을 하도록 하시고, 자, 잠깐만 제 설명을 들으시면요. 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수하시는 것만 제가 정리해주고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따로 실습할수 있는 시간들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내가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은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숫자가 나오고 그 위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이 되면서 후 만료라고 나오죠. 즉 뭐냐 그러면 이게 무한정 되는 게 아니라고요. 10분안에 자료를 받아야 돼. 10분안에. 그래서 자료를 선택하는 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10분안에 내가 원하는 데서 자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10분안에 요 이게 카운트다운 나오는 거예요 두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번호를 불러줬잖아요. 그죠? 번호를 불러주고 밖에 눌러서 이 번호를 입력, 만약에 밖에 눌러가지고 이 키를 입력, 불러줬단 말이죠. 그죠? 불러주고 난 다음에 받으려고 하는데, 이해 되시겠어요? 나는 불러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를 X. 종료시켜버리는 거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취소돼버리는 거예요. 취소. 안 넘어가요. 저한테 전화오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냈는데 중간에 취소돼가지고 안 가요. 다운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거든요. 왜? 본인이 취소시켜놓고 어안 된다 그러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스마트폰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내가 사진을 한장 선택했어요 보내기를 눌렀어요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스마트폰도요 똑같이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어, 10분안에 보내야 되는데 불러주고 난 다음에 상대방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을 보내 보내줄거 아니에요 그죠? 보내주고 난 다음에 어떤 문자가 발생하냐면 또 상대방이 못봤는데 왜요? 백버튼 누르고 나가버리거든요 스마트폰을요 스마트폰에서는요 여러분 어 우리가 백 버튼이지 백 버튼 백 버튼을 누르고 나가면 취소되는 거 취소. 상대방이 다다 다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취소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스마트폰에서는 여기 있는 이백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여기 있는 홈 버튼을 누르고 나가야 된다고 홈 버튼. 홈 버튼. 홈 버튼을 누르고 나가야 내가 스마트폰 이용하는 동안 상대방이 받죠. 내가 스마트폰 쓸거라고 백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취소돼버리는거예요 어,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마세요 자 그리고 옛날에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이 샌드앤웨어를 설치하는 바탕화면에 이렇게 샌드앤웨어가 설치가 됐거든요 아이콘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바탕화면에 지금 설치를 하더라도 안나오는 추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직접 꺼내야 돼요 샌드앤웨어를 한번 설치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또 설치해 저는 저는 제가 음, 설마 설마 그랬거든요 근데 맨날 샌드에너를 새로 계속 설치하고 계신가요? 왜그랬더만 바탕 화면 더블 그 아이콘이 없다고. <웃음> 그래서 제가 아, 어,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 어디냐면은요, 여러분, 왼쪽 하단에 보시면 시장 메뉴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 메뉴 누르면 여기 원본들이 설치가 다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 보통 최근 에 추가한 여기에 나와야죠.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저처럼 좀 오래 설치된 지꽤 되신 분들은 꽤 되신 분들은 쭉, 내려보면, 영, 어로돼 있으니까, S. S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Sand a a 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쭉, 땡기면, 요렇게, 어, 복사돼서 나옵니다. 이단축키잖아요단축키요 근데, 윈도우 10에서는 이렇고요. 윈도우 7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땡기는 게 아니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땡기는 게 윈도우 7에서는요. 윈도우 10하고 윈도우 7하고, 이게 꺼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예, 안 그러면, 어 윈도우 10에서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윈도우 7에서 꺼내 버리면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 시작 메뉴에서 사라져 버린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차이를 어, 윈도우 7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윈도우 10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꺼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요. 마무리로. 자, 아까 샌드 앤네에 보시면 환경 설정하는 메뉴가 있는데 왜 내가 지정한 폴더에 맨날 저장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내가 폴더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설정 메뉴가 여기 딱 보이는데 설정 메뉴 이 설정 메뉴에 가서 설정 메뉴에 가서 네. 일반 뭐 시스템 쭉 있는데 프로필 가면 요거는 내이름인데 이름 본인 이름을 여기다가 요렇게 그죠? 보이세요? 네네 네,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요거 어 연필처럼 생긴 버튼 얘를 쿡 누르면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본인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게 되면 어, 뭐가 좋냐 그러면 만약에 직원들끼리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 가편 네트워크에 물려 있으면요 직원들끈는 이렇게 번호를 안 보내고 이름으로 보낼 수 있어요 네, 서로 직원들끼리 있는 경우에는 번호를 안 불러주고 너 내가 너 받아 그러면 그냥 받, 보내버려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번호를 불러주고 번호를 눌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름을 잘 지정해가지고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대규모로 하, 업을 하시는 분들, 저 직원들이 많은 곳에는 상당히 편리하겠죠. 맨날 번호 주면서 받아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파일 전송 가시게 되면 여기 다운로드 폴더라는 게 있고, 그죠? 보이세요, 여기? 여기서 내가 원하는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항상 이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 폴더에요. 자, 샌드 애니어는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 하시, 마무리인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카카오톡하고 샌드애니아하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주면요. 은 카카오톡은요. 한대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설치된 한대말고는 보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카카오톡은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PC버전을 여러대 설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군데다. 그죠? 딱 자기가 쓰는 PC, 개인용으 쓰는 PC 한대만 설치하니까 거기 밖에 못 보내잖아요. 그리고 회원가입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샌드웨어 지금 설치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설치할 때뭐 하라는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즉 대수의 제한도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설치하면 되는게 아무 때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카카오톡은요 사진이나 보낼 때 원본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원본으로 안 보내고 고화질이나 일반화질을 줄여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샌드앤니어는 무조건 원본으로 갑니다 무조건 예 그래서 화질이 안 깨져요 그대로 원본으로 오는거예요샌드앤니어는요자세 번째는요 어, 세 번째는요 여러분 어샌드앤니어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그니까 러 내가 업무를 보실 때그 업무를 보실 때어세 그, 번째가 별로 어세 번째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업무를 보실 때 업무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때 대수, 대수의 자격이 없다 보게 되니까 얘는 태블릿 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폰 아무 때나 설치한 다음에 요 그죠? 특히 태블릿, PC,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자료 주고받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샌드 엔에가 있으면 정말 주고받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p c 에도설치가서로서로 자료를 주고 받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어요. 사무실에서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번호 불러주고 그거 받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운받아서 바로 보여줘!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Send Anywhere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잘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Send Anywhere도 회원가입을 요구합니다. 무료로 제공해준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무료로 쓰기 때문에 나오는 광고예요, 여러분. 광고, 고 광고고요. 광고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링크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 있거든요. 마이링크. 이 마이링크가 뭐냐, 그러면 로그 회원가입고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보낼 수 없나요? 그게 마이링크예요. 즉, 샌드이니어는 무조건 1대1이잖아요. 한번그 번호를 불러주면 끝이에요. 똑같은 자료를 또 받게 하고싶으면 또 생, 번호를 새로 생성을 해야돼요 근데 마이링크는 내가 자료를 갖다 생성하면은 링크를 링크 주소를 보내주면 동시에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다 다운받을 수 있는게 마이링크라는건데 이거를 쓰려면 회원가입을 해야되요. 회원가입 회원가입하고 쓰시면 되세요. 회원가입하고 그리고 어, 샌드애니어 플러스라 그래야돈 내는 버전이 있거든요 돈 내는 버전을 쓰게 되면 뭐 보낼 수 있는 용량이 좀더 커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굳이 제가 봐서 그 정도 안 하시더라도 쓰시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샌드 애니어를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들어보셨지만은 이것만 봐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부외로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있죠? 어, 여기 보시면 오디오 부분에 가보시면, 아니, 오디오 보이시면 안 돼요. 오디오 부분에 가보시면 오디오. 오디오가 오른쪽 메뉴에보시면 여기 오디오 있죠? 오디오? 보이세요? 여기 오디오 부분이 있는데 어... 뭐꼭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스마트폰으로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그 대화 녹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대화 녹음은 열심히 하는데 관리가 안되는거야. 왜? 맨날 그거 찾아야 되는데 어느, 언제 찾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 언제 뭐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니까 러 녹음하고 난 다음에 어 이거 정말 중요하고 한번 보관해놔야 되겠는데 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샌드 애니에 들어와서 바로 오디오에서 그 자료를 PC로 보내버린 다음에 PC에서 관리를 시켜버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훨씬 좋아지는데 오디오 녹음한 걸 계속 쌓아놓잖아요. 어,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 이거 수업하면서 많이 봐보면요. 은 오디오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못 찾아요 여러분. 못 찾아요. 어떤 자료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오디오에 나오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최근에는 오디오 나오는데 옛날 것 같은 경우는 앱에 따라 달라요 앱 종류에 따라서 오디오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파일이죠 파일 예, 파일에 가서 직접 그 오디오 파일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직접 그 오디오 파일을 이렇게 내부 저장소에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그 만약에 이제 어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는 보이스 레코더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쭉 올려 보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쭉 v v v v 자 비디오 비디오 레코더 어, 보이스 레코더 안되어 있네. 자 어,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또는 앱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앱에 있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런 폴더가 보이스 레코더 뭐 레코더 뭐팀그팀맵이면 티맵 팀 안에 뭐 레코드 이런 식으로. 그 폴드 안에 그 별도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장되어 있는 걸 선택해가지고 보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PC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예, 주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샌드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